야. 우리는 꼬마친구 지효 소연이에요저 이름은 지효 소연이에요 저는 수연이에요. 아 저도 지효예요. 오늘은 소사장기를 선물 받았어요. 이거예요. 맞아요. 어디가 나 거예요? 저 여름 되면 선물이 내가 선물이라 여기에 여는 곳이 있어요. 저요. 여기 아래 이거? 이거? 이거를 이건 이건 어디 있어? 이건 내가 할게. 이건 내가 할게. 이거 이거 내가 할게. 네. 알았어. 공차일. 여기 뭐야? 준비해보고. 아니야 이진 거. 대로네 아! 어, 열리는 건가? 뭐? 자, 봄으로. 두 개. 자, 이제 설탕을 가져올 건데요. 봄은. 아빠를 불러올게요 아빠 나와주세요 그래서 화상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숟가락이 필요한데요 숟가락이 필요하다고 숟가락이 네. 자 숟가락으로 설탕을 쓸거 여기다 퍼가지고 유에다 넣을건데요 가을에다 넣어야해요 그래요 손사탕을 만들어야해서 그런데요 설탕을 넣어도 되고 설탕을 넣어도 돼요 왜요 들어야 서 사탕으로 만든 거 이런 거 같은 걸로 하면 돼요. 설탕으로 만든 거 무조건 다 돼요. 아닌 거같 자동으로 녹여지가 두고 그래가지고 순사탕이 돼가지고 아닌 거 같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시작할게요. 나도. 응. 철로 보면 다어요 하나 먼저 해라. 오. 설탕을 넣고 먼저 몸 중에 넣어야 해요. 그리고. 한 g 좋아요. 아직도 안 됐다. 아, 따져 같이 내 그 주위를 돌려주면 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가운데 닫지 않게 잘 돌려주면 돼그 주변을 응. 오 소미 생기고 있네 오 그렇지 저런 거. 오. 많다 엄청 느끼하네 이거 응. 잘하고 있네 엄청 많이 생겼네 아니, 요거들거이 사탕 아니야? 거 이거. 이거, 이아이까 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나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거이아이 했던 것처럼 이거, 줘거기거기게 오, 각보 네. 아, 쉽기 응? 아, 여기. 아, 먹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다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 이제 좀깨끌까요 아니요. 뭐야 어. 어. 어야 우야! 넣을게요 어? 오, 엄청 많이 넣었다 이쑤시개 이쑤시개 이쑤시개 이쑤시개 나도 나도 어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도와주세요. 돌려 위해서, 네. 그렇죠 천천히 돌려, 그렇죠 이제 많이 생기고 있어 지금 그 위에서 솜을 잘어 돌려야 돼 계속 그렇게, 그렇죠 가운데서 돌려야 돼요 지금 그러면 끝에 다 뭉치니까 아빠 한, 잠깐만 도와줄게요 자 이렇게 그죠 엄청 네. 커졌다 점점 커진다 어, 애기 풍새탐구아때 이게 부대 같아 맞아 애기 풍대어풍대아니면왜어갑지기 <웃음> <웃음> 그러면 애기 무들면 그러면 애기 뜬가? 그럼 애기 뚜구뚜구뚜구 뒷도우 되게 아 애기 걔도 나타나기만 한다 어잘 맞는다 자 이제 지옥꺼 주세요 어 써지지라 지옥꺼 주세요 <웃음> 지옥꺼 <지우 거. 웃음> 막대기 어쨌어요? 금아 아빠 만들어줄게 자, 수연이꺼 자, 여기 수연이꺼 와우. <웃음> 어... <웃음> 나 그냥 한 입도 먹어봐야지. <웃음> <웃음> <웃음> 이 정도나 먹었어아요왜 이렇게 쭉쭉 나왔지? 왜 이렇게 조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먹었어? 아우 닭고 아, 딱지 바닥에 서 먹었어요. 나 한번 해봐야지. 안녕. 자지옥과 그러고 자 수연이 한번 더 해봐요. 여기 한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미줄처럼 생긴 거 해서 먹어요. 네. 지훈 앉아서 먹고요. <웃음> 친구들한테 설명을 안 해주고 먹기 바쁘네요. 안에 솜이 날라다니고 있어요. 아, 이제 거의 설탕이 다 됐나 봐요. 이제 잠깐 끌까요? 그리고 설탕.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거 한번 먹어 볼게요. 그러이 그러면 내가 뺏어 가야죠. 아. 아까 그래도 지우한테 뺏겼습니다. 친구들 안녕!